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웃음> 자 오늘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주행 충전기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행 충전기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충전기가 아니라 릴레이에 가깝습니다 대용량 릴레이요 이 제품은 메인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메인 배터리가 시동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전압이 낮아지면 메인 배터리와 보조배터리로 사용하는 파워뱅크 사이의 연결을 자동으로 끊어줍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면 발전기가 돌면서 메인 배터리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두 배터리를 다시 연결해줍니다. 그 기능이 전부예요 그래서 12V, 24V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건 안 돼요. 12볼트로 24볼트 충전 당연히 안 되고요. 24볼트 차량에서 12볼트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배터리가 터져요. 그런 거 알아두시고 이것은 단순한 스위치입니다. 그럼 이 제품의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준비물은 자동차에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목표죠. 보조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보조 배터리가 있고, 이거는 엔진 룸 안에 있는 자동차 시동 메인 배터리입니다. 준비물은 먼저 전선이 필요해요. 전선은 여러분 실리콘 전선 기준으로 8AWG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제품 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중국말을 몰라도 여기서 딱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글자 알수 있나요? 아는 글자 하나 전, 지, 지, 주 아니? 주전. 주자 음, 네. 주자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단한 글씨를 알수 있다 주자는 주 뭐냐 자동차 메인 배터리에 연결하는 겁니다 메인 배터리 어딜까요? 색깔이 어떻죠? 단자 색깔이? 둘 다? 빨개. 둘다 빨개요. 이둘다 플러스에 연결하는 거고요. 이쪽이 메인 배터리, 자동차 메인 배터리 플러스. 이쪽이 보조 배터리 플러스에 연결을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엔진룸을 열고 자동차 배터리에 플러스를 찾습니다. 써져 있어요. 플러스에다 연결하는데, 단자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이거 연결을 어떻게 하냐. 배터리 보면 다이 부분이 있어요. 조여주는. 여기에다 끼우면 됩니다. 끼웠죠? 메인 배터리 플러스에 전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에요. 가짜 배터리. 메인 배터리 플러스에 연결했고요. 이 다음에 또 가장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다음 작업, 마이너스는 연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이 작업이 가장 어려운데 뭐냐. 차마다 엔진룸에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다 틀립니다. 어떤 차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엔진룸에서 살펴보면 구멍이 있어요. 그걸로 넘으면 돼요. 또 어떤 차는 가장자리 있죠. 엔진룸에서 가장 가장자리를 파가지고 위로 올리면 운전석의 왼쪽 테두리, 필러라는 A필러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A필러 쪽으로 전선을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차는 진짜 구멍이 없어가지고 구멍을 새로 뚫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 그렇게 엔진룸에서 끌고 왔죠? 덜렁덜렁거리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를 보통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자동차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사이드에 있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집에서도 몰딩? 몰딩이라고 합시다 몰딩을 뜯어내 가지고 그 안쪽으로 전선을 돌립니다 전문가들은 저는 못합니다 그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플러스 연결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연결 끝났잖아요 자 일단 연결했다고 치고 이게 엔진 룸에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얘는 운전석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보조배터리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읽을 수 있었던 글자 하나 있었죠? 주. 주에다가 자동차 메인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플러스 1 연결. 아, 재료가 원형 고리단자도 필요하네요. 연결. 그리고 이쪽은 여기다가는 지금도 전화가 빌갖같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가 10초에 한 번씩 와요. 거짓말 안 붙이고. 보조배터리에 플러스선을 연결합니다. 연결 중앙성에 누가 답글 달아주셨던데 수전증 있다고 그런데 술을 한잔 마시면 수전증이 사라집니다. 야, 플러스끼리 연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보조 배터리 마이너스 선이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 마이너스 선 있고. 자동차 배터리 마이너스 선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동차 배터리의 마이너스는 차체에 접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는요. 자동차 프레임이 마이너스 단지 전체가. 이거를 자동차 차체라고 해 볼게. 요 프레임. 어딘가. 뭐 프레임은 되게 많겠죠? 어디든지 까면 나오는 게 프레임이야. 나중에 내장을 다 까가지고 나오는 철 부분. 그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자동차 차체라고 쳐볼게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느냐. 보조 배터리 마이너스는 차체에다가 연결해요. 차체랑 연결하고 피스 드르 박아도 되고요. 어떻게든 차체랑 연결합니다. 아니면 차체에, 런잘 찾아보시면 뭐 없는 차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차는 차체를 잘 찾아보면 요이 나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끼우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보조배터리 마이너스는 차체에 접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행충전기 보문 여기 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 선은 전압 측정선이에요. 얘도 작동을 하려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해줘야 되죠. 요 선도 차체에 접지를 시켜주면 돼요. 꼭 같은 부분에 접지 안 시켜줘도 돼요. 어쨌든 접지시켜줄 수 있는 금속. 프레임을 찾으면 됩니다. 접지를 시켜주고 나사로 조여주면 조여주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마이크로 켜죠? 설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 퓨즈를 달아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퓨즈 퓨즈 안 달아도 됩니다. 근데 달면은 더 좋습니다. 왜 다냐면요. 갑자기 자동차 시동을 걸때 아니면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갑자기 많은 전기가 보조배터리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걸 막는 용도에요. 퓨즈는. 근데 퓨즈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직류 차단 스위치입니다. 이런 스위치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퓨즈는 끊어지면 새거 사가지고 다시 갈아줘야 되는데 얘는. 6 3암페 이상 전기가 흐르면 딸깍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를 스위치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달아주면 더 좋습니다. 퓨즈 달아주셔도 돼요. 대신 제 경험상 한번 충전될 때 배터리 전압 낮으면 6 0암페까지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60 이상. 그리고 직류차단기도 60암페어 이상. 직류차단기는 어떻게 다냐. 직류차단기고요. 방향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을 연결하면 번개가 튑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연결하냐? 이건 방향성이에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리고 요거를 어디다 연결하냐? 배터리, 아까 메인 배터리에서 플러스 선을 따왔죠. 이걸 자르고, 이걸 자르고, 플러스 방향이 어디일까요? 자, 여기서 이쪽이 플러스일까요? 이쪽이 플러스일까요? 방향 맞아요. 이쪽이 플러스에요. 플러스 단자니까 이쪽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선을 자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저, 굳이 전선 잘라가지고 이거 안 해봐도 설명은 되겠죠. 예, 이런 걸 연결해 주셔도 된다. 그러나...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해주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끝났어요. 이거는 자동차 배터리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메인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에요. 마이너스 선은 접지 그리고 요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냐면 나는 보조 배터리가 자동차에 매립된 배터리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파워뱅크다. 들고 다니는 파워뱅크를 충전하고 싶다. 네.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파워뱅크 보면 여러분들 파워뱅크 가진거 보면은 충전단자가 있을거예요 저희같은 경우는 XT90을 사용합니다. 왜 XT90을 쓰냐면 센저류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충전단자는 1 0암어 흘려나오면 타버려요. 저희 XT90을 쓰고요. 얘는 XT90은 최대 전류, 허용 전류, 잠깐 90A. 90이 90A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속은, 최대 지속은 50에서 60A 정도 됩니다. 파워뱅크에 충전 단자가 있을 거예요. 그 반대쪽으로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충전하기 쉬운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됩니다. 전선 끝이 나오게. 파워뱅크 놓고 꽂고 그리고 차에서 낼때 빼고 이런 식으로 단자를 파워뱅크 놓을 자리에다가 전선으로 작업해 주시면 주행 충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 주행 충전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충전기가 아니라 자동 스위치다. 정확한 용어로는 뭐냐면 배터리 아이솔레이터라고 불러요. 아이솔레이터 뭘까요? 배터리 격리 장치 두개 배터리 격리 스위치 왜? 메인 배터리가 시동 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메인 배터리에 보조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막 전기를 쓰다가 이 배터리 전압이 12. 한 6V에서 7V 아래로 떨어지면 두 배터리를 차단합니다. 왜? 자동차 시동을 한번 걸려고요. 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럼 이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 90%는 다 릴레이예요. 자, 릴레이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 보조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엄청나게 충전이 잘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요. 보통 승용차든, 스타렉스든 기준으로 50A 이상 꽂혀요. 50A 엄청나죠? 그게 장점이 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요만하게 들고 다니는 뭐 60A짜리 파워뱅크를 충전하겠다. 안됩니다. 적어도 이 주행충전기 쓰려면 보조배터리 용량이 100A는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장점. 배터리 종류 상관없어요. 이걸로 인산철 배터리도 충전시킬 수 있고 어, 3S라면 1층 이온도 조금은 충전이 돼요. 어떤 배터리든지 상관이 없다. 장점. 그리고 12V, 24V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왜? 스위치니까. 또 장점. 고장이 안나요. 얘는. 왜? 너무 단순한 스위치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 충전량은 얘 가지고 결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 보시면, 뭐, 60A 충전기, 100A 충전기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다, 100A로 충전이 된다, 60으로 충전이 된다가 아니라, 60까지 견디는 릴레이 스위치다. 최고 출력, 100A까지 견디는 릴레이 스위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같은 경우는 최대 120A까지 견딥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용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고요. 자 그럼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점. 충전 보조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건이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에 달린 제너레이터에요. 발전기죠. 차량을 발전기. 차량용 발전기에 따라가지고 충전되는 양이 다 틀려요. 얼추 비슷하지만 다 틀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단점 요새 차량에 보면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주행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요 메인 배터리 전압이 13V 이상이면 13V 이상이면 자동차 제너레이터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죠. 연비 늘어나요. 발전기가 안되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거를 IBS라고 부르는데요. 주행 충전 시스템에는 엄청 안져요. 왜냐 완충이 안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압이 낮을 때 그래서 50%까지는 엄청나게 충전이 잘 돼요. 근데 메인 배터리가 13V 이상 특히 스타렉스가 너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메인 배터리가 13V 이상이면, 제너레이터가 꺼져요. 심지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보조 배터리 생생한 거딱 연결시켜 놓으면은, 배터리 전압올라가죠 그러면서 제너레이터가 꺼집니다. 단점. 그리고 완충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14V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너레이터가 14V 이상 거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뭐 충전을 잘해도, 제가 보기엔 70에서 80% 정도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요 그러면, 내 차가 스타렉스다. 이걸 달았더니 충전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충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냐. 라이트 켜보세요. 라이트를 딱 키면 라이트 아니면 차에서 전기 쓰는 거 뭐든지 있을 거예요. 라이트 아니면 오디오. 라디오는 좀 약간, 라디오도 될것 같아. 그런 걸 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냐 차에서 전기를 쓴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 지금 이 차는 전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의 IBS는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그럼 충전 잘 돼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아 주행 충전기 달았는데 충전이 열 진짜 안돼 그럴 때 라이트 한번 켜보세요. 그럼 갑자기 충전량이 20A, 3 0막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점과 단점을 설명 드렸고요. 자, 이제 이 제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원장치예요. 전류와 전압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주행 충전기에 메인 배터리 플러스를 전원장치 플러스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연결을 하고 이건 차체예요. 접지를 다 시켰죠. 접지. 그러면 보조배터리를 연결 안한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자, 보조배터리 연결 안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도 나요 안전 스위치. 있다. 연결이 안돼 있을 때 소비전류는 0.00, 0.01, 0.01A. 그럼 0.1W? 뭐그 정도 보시면 돼요. 보조배터리를 연결합시다. 주, 보조배터리 13.7V 찍힙니다. 몇 볼트에서 연결이 되나 봅시다. 소리를 들어야 돼 이제. 아주 살살 1V씩 붙을까? 12.9 안 붙네요. 몇 초? 한 5초 정도 있어야지 13V 를해 보자. 13볼트. 아 13볼트에서 정확히 됩니다. 지금 13.3으로 13 에서1 3 올라갔죠. 여기 올라간 건 뭐냐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순간 보조배터리 전압이 높아 가지고 보조배터리 전압이 측정된 거예요. 그러면 몇 볼트에서 떨어지는 한번 이번엔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 일이 발생하고 나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몇 볼트에서 두 배터리가 분리가 되냐 자, 자동차 자 시동을 껐습니다. 전압이 내려가요 뭐 이상한 거 없어요? 못 느껴요? 음. 이걸 돌려도 안내려가 연결이 안됩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메인 배터리와 보조배터리가 아까 연결됐죠? 13 볼트 이상에서 연결이 한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조배터리 전압이 지금 13.4V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높으면 메인배터리에 전압이 안 떨어집니다. 왜안 떨어질까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다 보조배터리와 메인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이 상태에서는 전압이 안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즉 여러분들이 주차를 시켜놔도 보조배터리 전압이 충분히 높다면 두 배터리의 연결은 안떨어져요 그러면 잘못된거 아니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아주 단순한거예요두 배터리를 병렬 연결해서 쓰는 시스템이에요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에선 두 배터리의 연결이 최대한 적게 떨어지는게 배터리에 무리를 안줘요 즉 보조배터리 전압이 충분히 높으면 안 떨어진다 그럼 이거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부조 배터리 빼고 테스트 해야 돼요, 우린. 보조 배터리 뗐습니다. 자, 아,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전압을 내려보겠습니다. 전압을 내릴게몇 볼트에서 연결이 끊어지나 딸깍 소리가 나야 돼요. 9. 8. 아. 12.6 볼트에서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13.1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 제품의 문제인데 전압 측정이 너무 높게 돼요. 실제 전압을 측정해 볼게요. 지금 현재 전압 끊어졌을 때 실제 전압은 12.8이에요. 아, 이게 참 웃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스터기 결과 12.8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 전압 12.6 그리고 이 충전기에 표시된 전압은 1 3 1이 제일 정확한 건요 테스터기 전압입니다. 12.8V 정확히 12.8V에서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유지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하다가 자동차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된 그럴 때 보조배터리 가지고 자동차 배터리를 점프시켜서 시동을 걸고 싶다 네, 이제품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배터리 사망시켜 볼게요 배터리 충... 자이 정도 전압이면 11더 내려볼까 10.8V 입니다 이 정도 전압이면 아마도 자동차 시동이 안걸리겠죠 그랬을 때는 이거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오세요 보조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했습니다. 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이 버튼 보이죠? 이거 전원 버튼 아니에요. 이 버튼은 뭐냐면 전원 버튼이 아니라 아, 이거 영어로 바꿔야겠다. 응급시동이란 거예요. 응급시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응급시동 무슨 뜻일까요? 자동차 배터리가 죽었을 때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서 얘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자, 얘는 이론상 지금 메인 배터리 전압이 낮기 때문에 두 배터리를 연결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안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연결을 끊는 게이 제품의 역할이에요. 메인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요. 근데 메인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고 싶어. 그럴 때는 이 버튼 을 한번 살짝 눌러주면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 일어나나? 여기를 보세요. 메인 배터리. 어떻게 됐어요 한번 살짝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한번 살짝 눌러주면 두 배터리가 연결이 되면서 보조배터리로 시동을 걸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또 길게 있는데 설명을 다 마친 것 같아요 오늘 이 주행 충전기 자동차 설치 방법과 작동 원리 맵볼트에서 두 배터리가 연결되고 또몇볼트에서 연결이 끊어지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것 얘는 보조배터리 전압이 높으면 시동을 꺼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방법 또 들고 다니는 파워뱅크를 편하게 충전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주행 충전기를 직접 설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 볼트 메타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조만간 이거 빼버리려고요. <웃음> 정확하지 않은 볼트 메타는 훈련만 야기한다 작동은 정확한 전압에서 하지만 볼트 메타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려고 지금 고민중 입니다. 이걸 빼고 이 부품 가격만큼 할인을 해버릴까. 네 이상입니다.